펄드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할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 7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럼머왕명호입니다 펄드럼이 창립한지 벌써 75주년이 됐다 그러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어, 앞으로도 100주년, 200주년 될 때까지 좋은 드럼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펄드럼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드럼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하는 것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올해 4월 2일 펄드럼 75주년 기념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서덕원입니다. 1946년 4월 2일 펄드럼이 탄생을 한 이래로 올해 2021년을 맞아서 창립 7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7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펄드럼은 뭐 드럼에 있어서 전세계를 뭐 석권했다고 볼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줬는데요. 음 75주년을 맞이한 펄드럼에 뭐 무한한 축하를 보내면서 펄드럼 아티스트로서 또 다른 펄드럼 엔도저 여러분들과 코스모스 악기와 함께 펄드럼의 창립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상훈입니다 펄 드럼의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드러머들에게 좋은 드럼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최규입니다펄 드럼 75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동경하던 드럼 브랜드인데 이렇게 아티스트로 함께 하게 돼서 언제나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 쭉 이런 훌륭한 드럼셋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영입니다. 어, 2021년 4월 2일 펄의 7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펄 75주년. 에,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20여 년 동안 펄 드럼, 여기. 에, 저도 지금 씩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전해 주시고 좋은 드럼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시 드러머 정윤욱이고요 펄 드럼의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세계 수많은 뮤지션들이 선택한 펄 드럼의 깊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채광입니다 펄 드럼 창사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는 어릴적 첫 드럼킷을 펄 익스포트 시리즈로 시작해서 감사하게도 2013년부터 지금까지 펄 드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50주년 기념 스네어 드럼을 갖고 싶다고 친구들과 얘기하던 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봐왔던 펄 드럼은 음 다른 브랜드보다 제조기술 개발이 항상 앞서왔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마운팅 시스템부터 쉘 블렌딩 그리고 어 누구나 아는그 좋은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음 업계의 선두주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펄 드럼의 열정 덕분에 우리 드러머들이 보다 쉽게 좋은 사운드를 누릴 수 있었던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번창하시는 펄 드럼과 코스모스 악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러머 박영진입니다 저도 드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펄 드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펄 드럼이 이번에 무려 7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펄드럼과 하는 그런 음악 인생을 즐겨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